아, 아 기억났다 기억났다 엄마한테 엄청 많이 맞았던 적이 한번 있었는데 뭔데? 그게 그거였어요 그 엘소드에 과금했었던 거 <웃음> 엘소드? <웃음> 어왜그 어, 그 통신요금이 갑자기 10만원대 터지길래 엄마가 당황하셔가지고 알아보니까 그래가지고 엄마 엄청 때셨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나 전에 그때는 뭐. 한대 분명 더 맞았던 건 기억이 나거든요. 예. 네. 그때 영수증 보시고 엄마가 어 머리 끝까지 화나셔가지고 저 두들기 썼던 거. 아 근데 진짜 그때 어 기억 안 나세요 엄마? 그때 저 피아노 있었을 때 그때 거기다가 엄마가 뭐발바닥셔가지고저 그때 어 머리 머리 피부 벗겨져가지고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그때 병원 가가지고 꽂혔잖아요. 가 <웃음> 엄마가 당하셔가지고 <웃음> <웃음> 아, 근데 뭐 하다가 뭐뭐애 소다가 질렀다고? 그거 왜? 그거 있잖아요. 그조 가열기. 아, <웃음> 그때 강지 가열기 뭐였었는데 <웃음> 그때 그거 맨 처음에 나왔을 때. 아크 아. 엔젤? 아크 엔젤. 아크 엔젤. 아크 엔젤에서부터 그 아크 데빌까지였어요. 아. 아, 아. 아 근데 솔직, 히 어, 근데 그때 어, 제가 이제 어, 말하다 보니까 기억이 나는데. 그거 당시 지를 때 친구도 같이 했었어요. 음. 근데 진짜 머리끝까지 빡쳤었던 게 똑같이 열다섯 어, 그가역이 열다섯 개를 질렀어요 어. 저는 딱세개두 어, 개인가 세개 정도 나왔어요 그 <웃음> 장비가. 근데 어. 친구는 일곱 개 여덟 개를 먹는 거예요. <웃음> 와그 옆에서 보가지고 옆 어, 열받아가지고 돌리다가 그때 영수증이어 영수증이, 어, 영수증이 좀도 크리피했지. 집에 아, 집 안에서 딱. 피바람이 불기 시작했던 게 그때였구나. 나는 네, 고등학교 음... 때. 나 고등학교 때소 있었으니까. 근데 나도 그 뭐지 엄마 몰래 돈 이렇게 결제하고 막 그래가지고 혼났지. 엄마한테 교과서 그 뭐지 자습서 사야 된다 하면서 그 돈을 좀 필요하다 해가지고 받았거든. 근데 엄마가 어교어 어? 자습서가 3만 원인가 해가지고 어 그래가지고 일단 받았거든. 그래서 가가지고 내가 이제 자습서를 이렇게 그 서점까지 갔거든. 이제 문상으로 바꿨어. 어, 문상 바꿔서 이제 PC방으로 딱 갔어 p c 방에딱 앉으려고 앉고 그 다음에 이제 문상을 딱 지르려 했어 근데 아니, 뒤에서 뭔가 싼그 있잖아 뭔가 그 빼기가 갑자기 꽉 오는 거야 어. 그래가지고 딱 뒤에 보니까 아빠가 계신 거야 갑자기 와가지고 막 <웃음> 갑자기 <웃음> 손가락으 이렇게 이렇게 위로 까딱까딱하대 일어나 하면서 따라와 <웃음> 이러고 가지 그때부터 그 뭐지? 형장 검증 걸려가지고 엄마한테 다시 그... 그 저거 상품권 저거 다시 돌려주고 나는 아빠한테 골프채로 엉덩이 겁나 맞았다 그때 아나 그때... 아크랜젤아크랜젤플레트도못 그, 못 맞췄었죠 그때 아나 그때 레이븐... 지금 빈블레이드 그때 먹었을 때 진짜 개눈물 나왔었는데 음. 와... 나는 진짜 레나 그거 모았을 때 진짜... 와... 진짜 힘들었었는데 그냥 그거 풀셋이었지 어, 아나 그때 일리장선이하고 아임브로크님이 도와주셨어 그때 교환으로 해가지고 아, 아 진짜? 어 그때 아저포미이저 저 이거 레나꺼 얻었는데 교환 가능한가 해가지고 아 감사합니다 그때 뭐지 직접 거래해야지 그게 저 뭐지 교환으로 얻어지는 거 그때였지 아 그러니까 그때 알지 거래시장 채널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 아 진짜 그때. 완전 생쇼를 했죠 그때 어. 옛날에 그분도 생각난다 엘프러브라는 사람 아세요? 항상 내가 로그인 할 때마다 항상 계셔 광장에 어? 엘프로브님이 계속 계시는 거야 어 그래가지고 뭔가 좀어 뭔가 신비주의적인 그런 느낌도 조금 강해가지고 어그 사람도 그 사람도 조금 잊지 않을 수가 없었어 그때는 소드아트 온라인으로 따지자면 풀다이브 시스템? 어아 맞아 유튜브에서 업문풍월님하고슈탈님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다고 막그 얘기가 있는데 모르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문 풍월 님하고 저거 에슈타 님은 제 학교 후배로 이렇게 같은 출신이라서 지금은 졸업하고 각자 지금 게임 회사에서 이렇게 계속 열심히 잘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뭐 회사 게임업계에서 지금 열심히 종사하고 있고 어 어문 풍월 님은 저하고 계속 좀어든 종종 좀안 바쁠 때안 바쁠 때나 이럴 때 조금 카톡 오거나 연락도 좀 하고 막 그래요. 슈타리는 실제로 이 친구는 요즘은 좀연락을 아예 안하고 있고 스페르 누나나 뭐 계속 종종 연락하고 있고 그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원래는 어몽풍홀님은 어...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게임업계 쪽으로 이렇게 어나올 줄은 나가 이렇게 이 진출할 줄은 자기도 자기 자신도 정말 놀랐다고 얘기는 해요 뭐 아무래도 제가 제 추천을 의해고 이렇게 들어온 애아그 그, 후배기도 하고 하니까 어 뭔가 뭔가 내가 다싸지은거 같아 그게 뭐야 싸지른 그래도 만하게 근원 어 내가 만원의 근원이었어 그래서어뭐 좋은 인재 걔가 그렇게 잘 됐다고 하니까 정말 잘잘 잘 살고 있고 잘 되고 있고 하니까 그런 <웃음> 이 마음이 노이긴 노이죠. 저로 인해 가지고 에소도 지인분들이 제일 많이 저희 학교에 들어왔었어요. 예. 네. 뭐 어, 너는 일에 아전 일... 들어왔는데 형이 있었던 것뿐이고 어 그런 거고 그리고 뽀 그래 뽀는 뭐 8년 전부터 8, 9년 전부터 알고 있으니까 뽀도 내 때문에 들어왔고 우리가 형 보고 어뭐어 뭐, 어, 잠깐만 이미 어디서가 많이 나지 있는데 그런 거 있죠. 아, 또, 요에요에이라고 료에, 있어요. 묘에이라고, 그, 에소드 마리오 퍼, 그, 패러디 해가지고 경상성을 올린 그, 그분도 있는데, 그분도 저 때문에 이 학교에 이렇게 다시, 원래는 다른 학교에 있다가 편입해가지고 들어오게 됐고, 또, 의외로 많아요. 네, 의외로 저의, 저로 인해서 학교에서 들어온 에소드 쪽 지인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저는, 아, 이제 사라진 선배니까, 이젠 없겠지 했는데, 요엘이, 갑자기, 나한테 와가지고, 어, 오빠, 어, 오빠, 이, 이, 이, 이번에 새로운 신인, 신입생인데 오빠 이거 그림 만화 좋다고 해가지고, 팬이라고 해가지고, 2학기에 들어왔대. 하니까, 정말 깜짝 놀랐던 거야. 그때 걔 학번이, 학번이, 17학번인가, 16학번인가 그랬을 거야. 그치? 어. 어, 그리고나 깜짝 놀라가지고, 어, 저를 저 때문에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하니까, 아, 네, 이거, 저 팬이에요. 이러더라고. 저, 나는 완전 씩 꼬인물인데 이제 사라질 때 됐는데 저를 나를 안다 는게 너무 너무 소름돋았어 진짜 구라 일도 안치고 와... 난 이제 끝물인데 어 아무튼 저나 때문에 이렇게 들 사람이 있다 는게 너무 이게 만원이 근원이자 뭔가 좀 <웃음> 뭔가 좀 죄송하기도 하고 네, 그러네요 또